괜찮지가. 선생님 나를 앞으로 나와 봐. Brand new, brand new, 는 가슴이 사년 회장 선배, 앞으로 꿈이 슈퍼스타가 되고 싶거든요. 어 일단 이렇게 모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나안 아, 치는데 의리가, 의리가? 의리가 있어. 있어. 그냥 다 안주하시네. <웃음> 좋네요, 좋네요. 한, 한 번만 더. 어, 상쾌한? 상쾌한. 이거 술 먹고 먹는 거 아닌가요? 게요조명술 먹고 깜박해아하니요요아니니 아니요. 아니요. 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요 아니요. 아아요 아니요. 아니요. 니요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요 아니요. 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요아 아니요. 요 아니요. 아니요. 아 <웃음> <이거 오래> 팀님도 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요. 저는 <웃음> 아, 여러분들 주방을 맞을요음에그근데 <웃음> <웃음> 관상적으로 맨날 술 술에 약간 찌들어 사실 것 같은 그런 분들. 아, 근데 술을. <웃음> 그러면 저희가 이제 릴레이 픽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출발! 브랜 Brand new, brand new, brand new, brand new. 화이팅! 뭐라고 긴장돼 이게놈이와이친모무는데 <웃음> 너무... 오. 어제 호. 어. <웃음> <웃음> 평소에 근데 안주 드세요? 어, 음악이 안 줘요. 음악이 음. 안 줘. <웃음> 살면서 제일 말 중에 제일 오글거려. 그 평생 남는 건데 저런 거왜 <웃음> 하지? 아니 너, 영상 계속 남을 텐데. 형은 안주 많이 드고. 어 근데 원래는 자, 그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 아니요 저는 아예 안 먹어요. 음. 안주를. 추천해 주실 만한 안주가 있으신가요? 안 먹는다니까? 잘잘 <웃음> <웃음> <웃음> <자>, 끊었어요. <웃음> 좋은 끊음이었어요. 죄송해요 시간이 많이 어, 걸렸어요. 형안좋아 <웃음> 어, 아, 너무 쎄가요. 어, 근데 원래는 잘 그렇게 많이 <웃음> 먹었어요. 나안 <시작이> 먹는다니까? <웃음> <웃음> 자다 조용히 하세요. 아 한번 물어봐도 돼요? 자, 지금 방송하시는데 술드신다그래서 단속 나왔습니다 저 괜찮으신 거 맞죠 일단? 네? 상대가 괜찮은 거 맞죠? 제가 말입니다 손님 하나, 둘 네, 보여요더 <도님. 웃음> 네, 어? 0.15 뭐야? <웃음> 브랜뉴 브랜뉴 브랜뉴 브랜뉴 진짜? 제가 아까부터 복분자를 먹고 싶어서. 어린 친구가 복분자를 좋아하네? <웃음> 유튜브 찍다가, 유튜브 찍다가. <웃음> 아, 왜? 그러니까요. 싫네. <웃음> <왜, 왜, 왜. 웃음> 최아주 다 웃기잖아, 지금. 봐. 아무거나 다 웃기고, 지금. <웃음> 저는 구호가 있어요. 마름섭이라고. 이걸 다 마신다. 어. 그래서 아 원샷? 마름섭? 아 마름섭? 아 오! 아 너무 잘 먹는데? 우리가 좋은 친구야. 잘 마시고 있지 않아요, 나차? 어. 두잔 먹었어. 저 럼도 한번 드세요. 어. 네, 그거는 그냥 아, 키는 거다 해. 질러도 한번 세요 질러요? 잠깐만. 아, 괜찮은 거 맞지? <웃음> 우리 럼도 한번 드세요. 럼 질러요? 우리, <웃음> 우리 야자타임 할까요? <웃음> 천천히 안주도 안주도 좀 먹어 말 되게 잘해 어 그니까 이제 오불봐도될 같아 오케이 이제 자, 그만할까요 이쯤에서 자 도전 어, 이쯤에서 그냥 그만하는 걸로 하시고 자 그냥.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제발 제발 제발 아7 영점 오, 이오오오오오 우와! 우와! 대단하다! 좋아, 좋아, 예 좋아. 영점이영점이잘 예 잘했어. 예. 화이팅, 도전. 진짜 부담 없이 드셔도 될것 같아요. 막걸리 좋다. 오, 오, 오, 아, 좋다, 좋다, 좋다.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너무 약 다. 너무 다. 다. 너무 다. 너무 다. 너무 다. 너무 다. 너무 다. 너무 다. 너무 다. 너 다. 너무 너무 다. 너무 다. 너무 다. 넘었 다. 너 다. 너 다. 너 다. 넘무 다. 너무 다. 넘무 다. 너무 다. 0아 다. 너3 다. 실래요너아 다. 가지 다. 너무 다. 너무 다. 하나, 둘, 셋! 시작하겠습니다. 예에! Love, s h o 브샷 l o v 예 어! 뽀뽀해! 뽀뽀해! 지금 들어도 끝나. 너무 세. <웃음> <웃음> <웃음> 와, 눈물나. 이거 누가 조명 감독님 이거 불 한번만 계속 깜빡깜빡 해주시면 안돼고 아... 그러면 럼럼 왜... 병매 발분다. 이거 뭔가 이곳에 이곳 연기가 나요. 뭔가? 응, <웃음> 네. 이곳 어, <입에서> 연기가. <웃음> 담배 피시면 안 되죠. <웃음> <웃음>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아, 담배 피시면 안 되죠. 아, <웃음>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웃음> 네. 오래 됐잖아요 브랜드에서 저는 입사한 지4년 됐어요. 4 년? 5 년? 저는 이제 8년 차입니다. 와. 자 그럼 앞으로 나와봐 예. <웃음> 진짜 참. 진짜 썩은 물이에요 <웃음> 썩은 물이라뇨? 아, 지금. 아니 표현이라도 썩은 물이라뇨 아, 썩었죠 아, 아 저, 아니, 저는 고였고요 지금 계속 정수가 되고 있어요 아, 아, 너무 너무, 정수가 아, 너무 썩었어요 계속 정수가 되고 <웃음> 있어요 <된> 아, 근데 <웃음> 약간 아, 그러면은 아시죠? 그럼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네. 이제 막 술자리나 혹은 어 이제... 근데 겨드랑이 털이 적당 아니시네요. <웃음> <웃음> 털이 적당 <작간> 아니시네요. 혹시 카메라도 보이나요? 아니 안, 안 보여요. 아, 안 보여? 네. 아, 그냥 해봤어요. 아니. 아니 할 말이 아니, 없길래. 아, 니 아니, 저... 아니,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힘으로. <웃음> 오, 어, 그럼 우리 어. 각자 와인 한잔 하고 아! 끝낼까요? 아, 근데 우리 뭔가 일화 때부터 좀 친해진 것 같아요. 뭔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는 지금 술 마시니까. 아, 처음에 마냥. 술자리를 이렇게 아, 가나. 아니 좋은 컨텐츠네이고. 근데 그뒤에몇 개를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나 가고 싶어요 지금 벌써. <웃음> 자 그러면 우리 우리 다 같이 음. 한잔 하면서 우리 릴레이 빅 브레니 합동조 화이팅 한번. 합시다. 자. 아 너무 너무 고심 너무 <웃음> 고심. 회식 느낌으로. 아 회식 네. 느낌으로. 릴레이 빅 브레니 합동조 화이팅. 하고. 음. 자, 그리시부터. 아, 이금 저희에서 끝났어요, 이거. 싹. Yeah. 0.78. 네. Let me go. 너무 쉽다, 콘텐츠가. 아니, 콘텐츠가 <웃음> 쓰레기네. <웃음> 쓰레기야, 콘텐츠가. 컨텐츠가 <웃음> 너무 쉬워. 아, 이건 누가 못 하냐고. <웃음> 아니, 제가 쓰레기, 쓰레기야 쓰레기가 좀. 어? 첫번째 도전은 저희가 완승이네요 네. <웃음> Let me go home 위스키 축하드리고 저는 첫번째 콘텐츠를 망하게 되었네스카들입니다 네. 아, 하여튼 우리가 1라운드 아, 첫번째 미션 이긴것처럼 계속적으로 한번 이겨봅시다 벌칙 뭔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안가야겠까요 화이팅 화이팅 뭐야 이게 끝이요 브랜드 뉴! 브랜드 뉴 브랜드 뉴브랜 뉴! 있어요? 없죠. 방금 지어낸 아, 거 아니에요? 뭐, 몰랐어요. <웃음> 너무 짜치는, <웃음> 너무 짜치는데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다음 릴레이픽에서도 저희가 성공하는 모습 보여가지고 저희 이름으로 꼭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들 타면 화이팅하고 네. 화이팅 하고 끝내는 걸로!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 <웃음>